이거 색감 왜 이렇게 특이하게 나오지? 그러게 아근 영화색감이야 그러게 왜 이래? 나데 진짜 이쁘네 근데 너무보다 이쁘네 약간 바텔 좀더 크는 거 나왔네 별로 안일어다내거 렌즈 바텔이 간거 아니야? <웃음> 기둥 사이로스을보이보여이 영상을 찍어보면, 이영상 그래 어보 I 자 h i n 지 it's another. I shall push it out. I'm not s u r 셋 if you h a v 먹 a good one. I'm n o 그 sure 내 <웃음> 너무 열심히 꼼꼼히 했나봐 포장을. 이게 뭐야? 양면 테이프. 양면 테이프. 그리고 내가 유튜브로 보면서. 어, 손에, 손에 이거 묻는데. 이게 뭐야? 나중에 읽어. 나중. 이건 형이 그린 게 아니지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이렇게 한게 있더라고. 그걸 뜯으면 뭐 교환을 할수 없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. 대 포장 데코레이션 <웃음> 담아서 와서 보니까 너저분해보여 <웃음> 만족했어요 <웃음> 만족했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그 아려데한상이었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<웃음> 보여 <웃음> 이런누알것같아이운가 <웃음> 走馬上哥哥哥 얼굴은 못 찍으니까 그림자도 찍어야지. 털딩도. 어, 그러네? 오, 바뀌었다. 아, 어? 그러네? 그래. 그래. 그래. 우리 할머니 집에 뒤지면 이런거 나올거같아 <목소리> 직접 보는거야? <목소리> 저것도 색깔 너무 예뻐 이거 헐 진짜 dsl로 놓치면 되 Thank <laughs> you.